우리는 하루 만에 다시 정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음, 느낌표 꾸리꾸리. 음, 고향이란 그래서 좋은 것이다. 설명충 구수. 언제나 따뜻한 정이 흐르고 냄새 풍기는 그런 곳이 고향이다. 물음표 점점점점점. 선생님, 음? 그럼 우리는 냄새 풍기는 화장실의 고향이에요? 어. 어. 구독과 아, 좋아요 꼭 음. 눌러주세요. <웃음> 육상군부의 고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육상부는 꼭이 서름을 딛고 일어서자 이거야 건너서 다해 개패코 좋은 성장을 내서 저 하나밖에 없는 체육관 고부를 다시 빼앗자 응. 그러니 위해서는 죽을 힘을 더하여 패배자가 되지 말도록 하자 패배자 패배자 정태 인놈 두고 보자 이번엔 결코 당하지 않으리 <웃음> <웃음> <웃음> 너무 힘을 졌구나 어. <알등> 어? 화장실 앞인데도 너무 찌독해 어, 얘들아 못참겠다 음... 빨리 달리자 빨리빨리 빨리 절레절레 절레절레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 하냐 이 녀석아 빠파다 미워. 아, 아, 미워. 모두 너무 미워. 나한테서 우리 엄마를 다 빼서 가려고 해. 미워! 어, 어. 어? 과 좋아요. 한식 전문 제일회관 숯불갈비 냉면 갈비탕. 자, 올라가시죠, 손님 <웃음> 아니 저는 이런 고급진 곳이 아니어도 <웃음> 됩니다요, 한이 아버님 그냥 어떠세요? 한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갈 거라서 여기 따끈한 국밥하고 맛발리 같은 건 없나요? <웃음> 손님도 참펄썩 <웃음> 음. 아, 갈비 냄새 역시 갈비가 좋긴 좋구나 음. 팔 냄새에 벌썩? 음. 음. 음.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오, 냄새 n 은 내가 나잖아! 요 n e 나오오라래래 Nem새! Nem새! Nem새! n 새큰원 아직 일주일밖에 안신새 양말 가지고 왜 그러는 거지? 새냄새 신나게 새사 중! 푸슝푸슝푸슝! <웃음> 역시 이런 곳에서 먹어야 마음 편하지 닭발 존맛해! 엄냠 암냥, 엄냠냠 부끄럽다 그 양반 식성 한번 대단하네 아까 그 유튜브 해봐요 먹방 유튜브 롯 nope. 하니 아버님도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심으로. 응? 케이 역시 닭발은 소주지! 하니에 대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엄냠냠냠 하지만 하니 그 애가 그 정도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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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자리를 메울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다행히 하니는 천부적인 육상선수의 재질을 타고났어요 하니 아버님 하니 문제는 당분간 저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하니에겐 새엄마보다 유지혜씨의 보살핌보다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결만이 하니의 가슴속 응어리를 볼수 있어요 하니야 입학선물로 뭐 사줄까? 연필깎이 사줄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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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다, 한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그냥 한이가 지 아줌마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아서, 같아서, 같아서.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했구나, 했구나, 했구나. 이 아빠를 용서해주겠니? 미안하다. 다. 그래, 아빠도 한이 너 하나는 좋카단다 한이에게 나빠밖에 없듯이 나도 한이밖에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외에는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너 거야 야 거야 야 거야 거야 거너 거야 하니노 외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거야, 거야, 거. 이 아빠가 죽은 엄마를 어떻게 잊겠니 엄마가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었으면 아빠! 야무지게 담은 입과 꼭진 두 주먹 그 주먹만큼이나 키도 작은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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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슛짠짠짠로 돌아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들동짠짠라 이거 지금부터 짠짠짠짠짠짠장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지각도 안 하고 응사까지고분고분하니까더 불안하네 그러내가 아닌데 엥? 금뿅궁궁궁 제한이 맞아? 응. 영어책도 보여 제가? 어? 책배본게 처음이지 아마 니 Who are you? 장세야 안녕 어. 오늘은 아. 간식 좀안 갖고 왔니? 아유 오늘은 내, 내, 내, 일 많이 준비해올게 <웃음> 음. <웃음>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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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벙글! <웃음> e? <웃음> I am boy! You are a girl! Good to get 학교중 딩, 떨어블블벙 육상부번호! 하나! 둘! 흠! 보어어어세 좋아! 음, 갑자기 이렇게 우리 육상보원을 짓붙하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선생님, 저도 다 알고 있어요 특별 <웃음> 가식을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웃음> 아, 저이… 저희... 헐 자, 설명 대신 이렇게 붙여놓을 테니 읽어봐라! 탁탁탁탁탁! 구독! 좋아요! 클 뭐야? 아울렛 초특가 세일? 이 멍청아, 그건 광고고 그 아래를 보라고! 세계 주니어 육상 참가 선수 선발대회 호주 밀벌은... 나도 꼭뛸 거야! 꼭 대표 선수로 선발되고말 거야! 이젠 정말 자신 있게 뛸수 있어! 울면서 뛰지 않아도 돼! 웃으면서 뛸 거야! 호주로 갈 거야, 세계대회로! 이제 진짜 엄마를 위해 달릴 거야! 아내기 박수를 보내줄 아빠를 위해 달릴 거야! 웃으며 웃으며 달릴 거야! 세계대회에 나가서 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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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하트 하트. 그, 장하다 장해 푸글푸글 이제 손님이 왔으니 밥 먹자 그 여기 앉아 마음 푹 놓고 먹어 그래 하니야 아버님께서는 <웃음> 언제또 서울로 오 이거 굴비 먹어봐 영광굴비야 하니야 이건 불고기야 우리 매일 먹으니까 너다 먹어 이것도 먹어봐 엄마가 넣어준다고 아? 안 드셨어 요건 영란젓인데 엄마가 나노트 중이라 안 드실 거야 먹어 먹어 세상 누부 난 아니 네가 먹는 걸 보면 즐겁더라. 냉장고에 있는 건 간식으로 싸갈 테니 가져 말고 와어이 벌써부터 걱정되네.